우리 한국 교회는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기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점이 없는 것이고 그 시작점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것이고 누가 복음 9장 23절에 기록되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자기 부인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기록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적용하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이 혼자 있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나의 거룩한 산 제사이고 또 영적 예배인 거죠.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자세, 그 중심, 그 태도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의 회개 기도를 살펴보면 자백, 그리고 고백은 있을지언정 회심은 없었다 그래서 말뿐인 회개를 했다 회심을 회개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과거와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거는 회개가 아닌 거죠 회심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180도로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 못했기 때문에 나와 내가 속한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을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계 기도 모임을 연합해서 한다고 라 했을 때그 안에서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을 포기를 못하는 거죠 내려놓지를 못해요 2018년에 한국교회 1천만 대기도 성회가 있었는데 그 기도회를 주최 한 여섯 개 단체가 있죠. 뭐 한기총, 한교총, 한교연, 한장총 여섯 개 모임들이 있는데요. 그 모임에서 했던 회개 기도들이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한국교회가 분열한 것을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2021년 지금 현재를 돌이켜 보면 여섯 개 단체들을 여전히 그대로 있고. 한국교회는 여전히 분열되어 있죠 신세참배의 죄를 회개하고 한국교회 분열을 회개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각 단체들 그리고 각 교단들 교회들이 정치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행사는 잘 마무리했을 지언정 회심을 하지는 않았다 회심을 하지는 못했다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목 그 목표는 실패한 거다. 애초에 목표가 회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슬픈 현실은 이와 같은 이벤트성 회개와 어떤 기도 운동들이 한국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다. 우 한국교회는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기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회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점이 없는 것이고 그 시작점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했던 것처럼 공동체 가운데서도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기본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지 못할 뿐더러 나아가 형제 자매들을 용서 할줄 모른다 하는 거죠.